먼저 실시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믹서 테스트 쓰고, 그 다음에 공개는 저희 테스트니까 일부 공개만 어, 하겠습니다. 아동용이 아니고요. 네. 네다 됐고. 다음. 얼굴이 썩었습니다. 새로 아, 가로워드로 놓고 어, 미리 보기로 이미지를 업로드... 왜 못하는 거지? 사진이 구리면 안 되는 건가? 그런다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잖아 어 이상하네 이걸 찍어야 되나? 제가 스트리밍을 했고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리나요? 그러면 기타 소리도 한번 들어 보세요. 예, 바지로 한어 보세요. 음, 그딴 음, 데 가서 보세요, 저기요. <웃음> 기타 소리 잘 들리나요? 예, 기타 소리. 들려요. 부린 건... 아, 그건 어쩔 수 없죠. <웃음> 노래 한곡해 볼까요? 아니요. 아, 네. <웃음> 하기 싫어요. 그렇 저도 하기 싫어요. <웃음> 네. 아, 아닙니다. 형님을 위해서 굳이 노래까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 야외에서도 손쉽게 실시간 라이브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같은 이제 밴드 멤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다면 한두 명에서 세명 정도는 같이 이제 좀 모여서 합주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길거리방송 메탈선녀 김현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웃음> <웃음> 날씨가 좋아 어 날씨가 좋아서 오늘 저희 스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 촬영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 보니까 뭐 소리도 많고 햇빛도 너무 강하고 <웃음>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웃음> 그러니까 덥고 우리 맨날 그 작업실 안에서만 있으니까 네. 잘 몰랐는데 햇빛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네 그러니까요 이 어. 지상 세계의 네. 생활은 다르군요 어. 아 목도 마르고 응 음. <웃음> 날씨도 좋은데 네. 한잔 까고 사가죠 어. 그러시죠 치, 치어스 치어아자 아. 오늘 저희가 야외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왔지? 그냥 <웃음> 충동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충동적으로 나왔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여기 매달려 있는 네. 네. 롤랜드에서 나온 고믹서 프로라는 네. 모바일 전용 오디오 믹서입니다.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요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동영상 녹화나 혹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때 마이크, 기타 그리고 이제 건방까지 그래서 한꺼번에 연결해서 오디오 신호들을 모아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어. 어. 핸드폰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뭘 하는데요? 동영상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어. 저희 이제 수요예수무대 이제 한창 이제 많이 네. 뭔가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라이브 클립, <웃음> 어, 실시간 스트리밍에도 이걸 사용하면 오디오 신호들을 이제 따로 뭐 마이크나 건반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같이 이제 송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면 핸드폰으로 송출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오늘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저 같은 똥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 이제 카메라게 그 저주받은 어. 손들. 아 어, 그리고 카메라 조작이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심지어 저번에 우리 공구 방송 있잖아요. 그 어둡게 나온 거. 네. 그 촬영 감독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조명 안 켜셨어요? <웃음> <웃음> 제일 세게 켰잖아요. 아 어, 그렇지. 만땅으로 어, 어, 켰는데. 만땅으로. 어안 어, 되더라고요. 그래. 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네. 에, 만약에 이렇게 집에서 이제 혼자 이제 음악을 하시거나 할때아 네. 나의 이 모든 이 에너지와 포텐셜을 어.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다 아 어. 집에서 어 그렇죠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음. 겁니다 요새 또 핸드폰들 화질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 네, 저처럼 <웃음> 어, 똥손만 아니면 니다저 어, 같은 똥손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작할 게 없는 핸드폰이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뭔가 촬영을 하면 이 핸드폰 마이크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쵸. 이제 뭐 건반이나 기타 같은 거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꽂아가지고 네. 입력을 하고 싶을 때그 네. 소리를 핸드폰으로 바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오디오 믹서가 필요한 거죠 아, 요즘 되게 트렌드한 제품네요. 그쵸? 아 그렇죠. 지금 굉장히 트렌드하고 요즘 이 시국에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 아니죠. 그렇죠, 제품 자체는 사실 나온 지가 좀 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막 완전 최신 핫한 제품은 아닙니다. 어...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뭔가 좀 각광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기능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테스트 촬영을 하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지금 여기에 네. 묶어서 구속해놨죠. 마이크, <웃음> 네, 마이크 케이블로 묶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바로 엔지니어의 짬이죠 <웃음> 네, 여기 보시면 자 이쪽 부분 보시면 네 여기는 바로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캐논 잭 캐논 잭에 대한 입력단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마이크를 꽂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테스트 촬영 때 사용했던 마이크는 이 마이크 슈어에서 나온 SM58입니다 거의 뭐 국민 마이크죠 그렇죠 네. 5857 음, 예. 이제 집에서 이런 걸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바로 그냥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이제 콘덴서 마이크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러시면 바로 여기에 팬텀파워 48v가 네. 들어갑니다 48v를 넣으려면 여기 안에 이렇게 배터리 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케이지 안에 aaa 사이즈 트리플 a 건전지 4개를 넣으시면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터리를 넣을 수 있고요 트리플 A 4개가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로 구동을 시킬 때는 배터리 온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즉 48V를 이용하시려면 배터리 온 넣고 여기에 팬텀 파워를 키시면 돼요 네. 그냥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만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은 굳이 배터리를 그냥 꺼버리셔도 돼요 핸드폰이랑 연결된 것만으로도 바로 그냥 포터블하게 핸드폰의 전원을 받아가지고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핸드폰 배터리는? 핸드폰 배터리가 좀 빨리 닳겠죠. <웃음> 그럼 <그리고> 만땅으로 충전하고 <웃음> <중료라고 웃음> 이 전원을 어... 가져오니까 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야외나 이런 데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뭐 배터리를 충분히 가져가시거나 네.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도 따로 배터리 공급할 수 있게 뭐 젠더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양쪽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면서 이용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에서 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옆에 기타 꽂는 잭 있죠? 네그 다음에 여기도 어, 건반 꽂는 부분이 있거든요 와 인풋이 몇 개야? 인풋이 지금 3개인데 전부 다 55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건반이나 기타에 사용하시던 잭을 그대로 어... 바로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포터블한 소형 기기들은 잭 포트를 이렇게 작게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롤랜드 고 믹서 프로 같은 경우는 55 잭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꽂을 수 있게 가용이 가능합니다 편하네요 걸로. 네 편합니다 요 아랫부분 보시면, 이제, 루프백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캔슬이라는 버튼도 있어요. 센터 캔슬은 뭐예요? 센터 캔슬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다른 오디오 입력을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MR 같은 것들. 아, 보컬 지우기? 그렇죠. 아 네. 원래 있던 음원을 여기다가 넣고, 센터 캔슬을 키면, 보컬이 지워지는 거죠. 아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고, 살짝 지워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노래를 덧입혀서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사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연동도 가능해요. 오 진짜? 네. 지금 맥이나 윈도우 컴퓨터에도 다 호환이 되고요. 오.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 기기 사용하실 때는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런 데다가 연결을 해놓고 그 안에 있는 툴들 있잖아요. 네. 뭐게러지 밴드라던가 뭐 그런 네. 것들. 거기에 같이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은 유튜브 송출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나온 컨셉 자체는 이걸로 동영상 촬영을 하라는 거예요 아어 혼자서 셀프로 이렇게 모바일하게 어디서든 그냥 딱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서 음.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 그럼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기타도 있어야 되고 <웃음> 마이크도, 마이크도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 마이크 스탠드도 있어야 돼 노래할 사람도 있어야 돼. <웃음> 어 그렇죠. 어. 야외 촬영에. 야외 촬 <웃음> <웃음> 그렇죠. 사실 뭔가 이 컨텐츠를 하나 제작할 때뭐 혼자서 한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뭐 촬영을 이렇게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모니터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2인1조 이상으로 구성하셔야. 아근데 이거는 혼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은 하죠. 네 그렇죠. 들고 다니 아, 집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렇지 집에서 음, 하면 어. 충분히 가능하죠. 근 요즘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네네. 유명 뮤지션들도 음. 집에서 라이브하고 그렇죠. 예, 그걸로 공유을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그다음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자기 연주나 음악 쪽에서는 또 프로페셔널하지만 예, 촬영이나 이제 영상 쪽에서는 음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메라가 오자 아 그렇죠 <웃음> 저는 똥손 <웃음> 자타공인 똥손 이렇게 핸드폰 이용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네. 내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동영상을 녹화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으로 이제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음. 요즘 같아서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이용하는 콘텐츠들이 예. 많이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강점을 보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이 제품은 가격이 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작은데 네. <웃음> 가볍고, 아니, 작고? 모발이니까 가, 작고 가벼워야 되는 그쵸? 거 맞지? 네. 되게 가볍죠. 근데 생각보다 무겁다. 그게 배터리 무게가. <웃음> 아배달빈이야 글쎄요 근데 가격이 그래도 할것 같은데 한한 50만원? 한, 한 50만원? 50만 원? 어. 아 이거 생각보다 가격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만데요? 딱 반값입니다 어? 20만원 중반대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로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은 이제 뭐 음반이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개인적으로 동영상 컨텐츠나 이런 거 만드실 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 건반 하나 꽂고 건반 여기서 연주하고 뭐 기타 이쪽으로 연결하고 네. 노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마이크 연결해서 노래 하시면서 볼륨 요걸로 이렇게 다 잡아가면서 네.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음, 그런 조그만 합주 콘텐츠들 괜찮겠네요 이런 네, 거 봐야 네. 되기도 굉장히 좋죠 핸드폰만 있으면 촬영이 또 가능하니까 네자 네.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은 왜왜 <웃음> <왜> 검은 복지에서 <웃음> 일려야 <일하냐? 웃음> 얘네가이 봉투로 줬어. <웃음> 네. 롤랜드 대리점에서 <웃음> 마침, 마침 봉투가 없다고. 아. <웃음> 네. 자 아무튼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는 아무런 어플 설치 없이 바로 연동이 가능해요. 음. 네. 그냥 플러그인 플레이라고 네. 바로 꽂자마자 연동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네. 바로 이 특정 어플을 깔으셔야만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구글 가서 뭐 다운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한번 유념하시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어플을 사용하면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뭔가 이렇게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전용 어플이 또 따로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나는 <웃음> <웃음> 촬영이랑 영상 쪽은 안 되나 봐 음향만 하는 걸로 우리는 <웃음>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자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니까 어떠세요? 더워 시끄럽고 <웃음> 광합성 되게 오랜만 하시죠 지금 카메라로는 모르실 텐데 네. 여기 신나 냄새가 계속 나서 어 지금 <웃음> 몸이 계속 황각이 어. 보이는 것 같아 <웃음> 어디서 지금 신나를 빨고 있나? <웃음> 형이 두 개로 보이는 건아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광합성도 하고 이렇게 좋네요 네. 종종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햇볕을 쐬니까 덥네요 땀도 나고 집에 가고 싶다 <웃음> 빨리 가고 싶다 <웃음> 오늘도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짠한전해 <웃음> 나수를 술을... <웃음> 야, 너, 이번에, 어찌냐? 네. 춘천. 저 망했어요. 야. 저 야. 춘천 팀도 이제 작업비 안 받기로 했잖아요. 그거 진짜로 안 받을 거야? 그래, 뭐, 얘기했는데 해야지. 재수 씨는 알아? 아, 이거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 뭐라고. 오빠, 그래도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이혼 사유야. 어. 야, 근데 이거 의외로 힘들다. 어? 아줌마들 이렇게 그냥 주면서 아, 볼게 아니었는데, 어. 어 이거 되게 뭐지 중독된다. <웃음>